자어 비트가 이제 고점을 갱신 하자마자 계속해서 하락 재료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 재료가 일단은 가장 큰게 어, 미국 법무부에서 1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압류를 했다고 해요 어 실크로드라고 하는 이제 다크웹 마켓인데 이게 2013년도까지 운영을 하다가 중단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었던 고그 시점이죠 예. 그래서 저때 이제 마약거래를 여기서 어그 다크웹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여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인터넷 환경이 아니고요. 네, 추적과 감시가 뭐좀 어려운 그런 어, 비정상적인 어떤 그 인터넷 환경을 말하는 건데 어, 저기에서 마약거래를 하면서 네, 거의 1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이 그 해당 지갑에 묶여 있었대요. 네, 일단은 해커가 네, 여기 실크로드라고 어, 되어 있는 그 사이트에 비트코인 지갑을 해킹을 했대요 어, 근데 이게 이 미국 정부가 정식적으로 고용한 해커인지 아니면 은 얘네가 어, 미국 쪽에서 <웃음> 계속 지켜보다가 해커가 해킹하는 거 보고 나서 야니 니 해킹한 거 어, 안걸리게 할 테니까 비트코인 넘겨라 해서 중간에 낚아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해커가 이 실크로드의 비트코인 지갑에서 어약 10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해킹을 한 다음에 예, 암화폐를 정부에 넘기는 것을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미국 정부가 저압류한 비트코인을 예, 국고화해서 저거를 경매에 넘긴다 라고 하면은 솔직히 경매에 넘어가면은 어, 옛날에 그 마운트곡스 사태처럼 그쵸 어, 경매물량 덤핑 나오는 퍼드가 계속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마운트 곡스에 대한 재료는 좀 소진이 된것 같아요. 마운트 곡스 옛날에 그 해킹한 거 물량, 해킹한 거 이제 투자자들한테 어, 그 마운트 곡스에 해킹당했던 비트코인 물량 어, 경매해가지고 이걸로 보상해주는 이 재료가 거의 한 2년 동안 계속 써먹 었었잖아요 어, 근데 이제 그 재료를 다 써먹었으니까 어, 이제 미국 쪽 어. 1조 1조 1000억 정도 되나? 1조 1000억 정도 되는 규모의 비트코인 압류한 거를 이제 또 경매에 붙여가지고 어, 또저 하락재료로 계속 쓰일 것 같습니다. 그 떠도는 소문에 대한 기사입니다. 어, 홍콩에서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변경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 금지 이게 아니에요. 네, 이거 찌라시가 잘못 떨었었죠? 월요일에는 홍콩 암호화폐 전면금지라는 찌라시가 뿌려졌었는데,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찌라시, 오피셜 나오기 전까지는 찌라시는 취급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증권형 토큰만 해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증권형 토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토큰이 있는데, 어, 이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이 토큰을 보유한, 어, 그, 보유하기만 해도 여기에 뭐 배당을 주던가, 아니면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이익을, 이익금을 주던가, 그러니까 그 토큰을 들고 있음으로써 어떤 수익에 대한 보장이 생기는 걸 증권형 토큰이라고 하는데 어, 기존의 홍콩은 이쪽만 관리 대상으로 어,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암화베 거래소랑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은 어, 기존에는 이렇게 증권형 토큰을 판매하고 그리고 암화베 거래소도 어, 그 규제 대상에 해당됐지만 규제 기간 등록 여부는 개별 기업의 자율에 맡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네 어, 증권형 토큰 취급 업자들이고 가상자산 거래소 업자들이니까 증권선물위원회 어, 얘네 규제관리감독위원회 그 기관이잖아요 어, 여기에다가 니들이 알아서 신고하고 규제 받아 이런쪽이었대 그러니까 신고제였다고 합니다 신고제 신고제였죠 근데 신고를 안 하더라도 그냥 자율에 맡겼었던 어, 그러니까 너네가 해당되는 종목이면 여기에다가 신, 기간 등록해가지고 어, 하는데 대신에 기관의 자율이었다라고 하면은 어, 요거를 좀 강제성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아마패거래 플랫폼으로 하여금 홍콩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른 증권선물의 등록신고를 하도록 권고하는 쪽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봐요 무슨 글을 좀 약간 X 따지고 보면은 약간 기존의 그 법망에 좀 빠져나가는 업체가 거의 대다수였다고 보면 돼요 거의 대다수 왜냐면 자율성에 맡겼으니까 그리고 어, 증권형 토큰이 아니게, 이것, 요렇게, 요렇게 막 그, 법망을 피해 나가게 좀 이렇게 설계를 했던 그런 업체들은 아예 대상이 안 되도록 좀 이렇게 네. 법을 약간 잘 이용해서 해당 해당 대상 기관에 그, 포함만 안 됐으면은, 어, 그냥 자율에 맡기는 거였는데, 이제는 요거를 조금 더옥한다는 거죠. 블룸버그에서 밝힌 그런 내용인데 바이든 이 대통령이 되면은 과연 비트코인 블록체인 시장은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굴러갈까 이게 가장 궁금하긴 할 건데 일단은 뭐 명확하게 그 스탠스를 정해 놓은 그런 재료는 없습니다 그런 소식은 없고 그런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행보를 봐서 약간 유출을 해보면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비트코인이나 ETF 등의 이 제도권화가 조금 더 빠르게 확대될 거라고 보는 관점이 어, 주류가 지금은 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리고 대신에 디파이 쪽은 아무래도 많이 주춤할 거다 라고 하는데 디파이는 솔직히 지금은 규제 밖으로 계속 벗어난 어, 기존의 규제 대상에서 탈중앙화 되면서 좀 많이 어, 저는 좀 일탈 행위라고 보고 있어요. 디파이 쪽은 좀 제가 별로 좋게, 보치, 좋게 보고 있진 않은데 그러니까 최근에 디파이 한 2-3개월 최근 2-3개월에 계속 붐이 일어났었던 그런 예, 특히나 트론 쪽에서 만들어진 트론 이오스 그리고 이더 쪽에서 만들어진 그런 디파이 프로젝트들은 좀 예, 사기다 어, 이런 쪽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규제 방안들이 좀 확대가 되면서 디파이 쪽은 많이 죽을 거다 이 어, 이런 전망이 예, 블룸버그에서 발표가 났다고 합니다 네, 직선으로 좀 구체적으로 그려볼게요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상승 반등을 우리가 예상했었던 자리가 이 자리니까 네, 여기서부터 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지금 저항이 나오고 있는 15700불은 우리가 어 a s c e n d i n 패턴으로서 목표가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에 대한 저항은 충분히 목표가를 도달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15,000불을 깨면 은좀안 좋은 쪽으로 갈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5,000불만 지키면 은 다시 한번 쉬었다가 또갈수 있는 그림이죠. 15,000불까지 조정을 받고 간다라는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더할 수 있다. 이거니까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거의 뭐 382? 382 조정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면은 어 대략적으로 보자 .618 네. 자 이런 식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목표가를 이루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의 패턴에 대한 그 목표치는 도달을 한 상태.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요 A 지점에서부터 다시 스타트를 끊는 겁니다. 목표가 수정하시는 거 동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0불 지지 성공한다 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타겟을 일단은 17,000불까지는 네, 볼수 있다. 물론 그 전에, 네, 물론 그 전에, 16,500, 17,200 이 어, 자리에 대한 저항 상당히 강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 가져 나가다가 어, 다시 디지점 지지받고 네, 추가적으로 뭐 뚫고 이런 식으로 그림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목꼬리 뭐 달고 쭉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은 기본적으로 어, 타겟을 17,500까지 볼수 있는 그림이 조금은 나오고 있다 대신에 C에 어, 대한 지지를 지킨다 라고 하면 은 C에 네, 대한 지지 그래서 이제는 만옥천불을 지켜야 되는 게 가장 큰,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거는 선형회기추세라고 합니다. 선형회기추세. 어, 회기추세는 뭐냐면, 은 어, 해당 기간, 여기를 시작으로, 코로나 빔 시작으로 어, 지금까지, 어, 지금까지의 가격대, 어, 그 가격대를 기준으로 어, 그 우리가 평행한 채널을 그리죠. 여기를 이제 추세대 라고 합니다 추세대 추세선으로 추세 그 채널을 그리면 추세대라고 하는데 그 추세대를 지금은 자동으로 계산해서 나타내 주는 지표입니다 회기 추세 그래서 요 라인으로 진행을 하면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값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단부 중심선 상단부가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라인으로 진행을 하면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값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단부, 중심선, 상단부가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해당 기간 동안에 회기 추세에 대한 추세대를 어 조금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 있는 상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기 추세라고 하면은 기존 추세대로 회귀한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만사천불, 만오천불, 어 여기를 추세대의 상단이라고 하면은 다시금 그 안으로 복귀를 할 수도 있는 어, 그런 상황으로 좀볼수 있어요. 그 추세대를 회 통해서 계산한 음, 이 추세의 하단 하한가 그쵸? 그리고 그 적정 추세의 값 그리고 네, 적그 해당 기간 동안의 추세에 대한 네, 상한선 요거는또 해당 가격이 또 갱신이 되면 은또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 적정 추세대가 상단부가 대략적으로 한 14,500불 정도 됩니다. 14,500 네, 그래서 어 만약에 조정이 좀 온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15,000까지는 오케이 였죠? 근데 만약에 조금 더, 15,000을 이탈해서 조금 딥하게 온다 라고 하면은 14,500까지도 뭐 오케이 할수 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어 최초의 상승 반등 자리를 예상했던 14,300부터 오늘 나왔었던 고점까지의 길이를 쭉 하나로 파동으로 봤을 때 어, 하나의 파동으로 봤을 때 예, 적정 되돌림 값이 어딘지 한번 피보나치 비율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0.5선 그리고 618선이 있겠죠? 618, 382, 618 이런식으로 어, 그래서, 15,000불에서 우리가 지지를 좀기대할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지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자리가, 어, 382 되돌림이랑 딱 일치를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회기 추세에서, 회귀 추세에서 봤었던 적정 조정 범위가 15,000불에서 14,500이었죠? 이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피보나치 0.5선, 그리고 매물대, 네, 매물대 선이랑도 좀 일치를 합니다. 여기서 급격하게 말아올린 이 자리가 14,500, 14,600 이 자리인데 어쨌든 이 영역대가 상당히 중요한 가격으로 볼수 있겠네요 여기를 좀 박스로 칠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저 자리를 조금 지켜줘야 되는 가격으로 볼게요 그래서 살짝 조정 주고 다시 가는 이 과정이 필요한데 요 기간 동안 좀알테좀 좀 같이 어, 알테 같이 살리자 비트 여기서 바로 가는 거 별로 안 좋고 어, 요 그림대로 가는 게 가장 좋다 횡보약 조정 요 그림대로, 요 그림대로 가다가 알트 수남매요 네, 시나리오가 가장 좋지 않을까